경찰분들 있는 데서 그리고 저기 그 언론인분들도 있는 데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서도 조직원을 또 모집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저기 모이고 있는데 또 담배를 또 물고 왔네 어? <웃음> <그거> 담배 <웃음> 안 꺼! 담배 아니에요 비타스틱이에요 아 비타스틱이야? 아, 비타스틱이야? 어. 아, 비타스틱. 비타스틱은, 비타스틱은 인정이지 어.. 인정이야, 인정이야. 음, 그럴 수 있지 <웃음> <웃음> 일단은 저기 지금 35명의 참가자가 있고 내 생각은 좀 총을 쥐어줘볼까 해 그다음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도시 곳곳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죽으면 어쨌든지간에 병원에서 태어날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나오지 않기. 그다음 우리는 관전 모드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좀 봅시다. 누가 살아남아요? 아 오케이. 예, 예, 예. 여기 총은 뭘로 할까요? 잡발을보려면은 예. 요거 어떻습니까? 와. 리볼버죠. 여섯 발짜리. 단 여섯 발만 줘. 아니면은 총알 몇개 줘야 되잖아요. 줘야죠. 총알 좀 줘야지. 예, 예, 예. 총알을 줘 어, 이거 개인전입니다 참고로 와 64발에 어 장전하는 소리 와 장전 개 느려 진짜 어 장전 속도 진짜 레전드네 근데 이러면은 잘쓰는 것보다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어쩌면 더 잘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마피아 컨텐츠고 물론 수리남처럼 뭐 그런 요소들도 많이 나올 거지만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미화 아닙니다 여러분 마피아 나쁜 거예요 컨텐츠는 컨텐츠로 보세요 여러분 나쁜 겁니다 흩어지세요 고! <웃음> 그래, 출발. 오, 출발! 약간 번의 경기로 네. 저 진짜 궁금한데 한펜이랑 연비랑 이거 리볼버로 싸우는 거한번 보게 하면 아, 안, 안 돼요? 사람들 진짜 숨는 안 돼요. 동안만? 보스잖아 <웃음> 어? <웃음> <웃음> 가운데 자유의 <웃음> 여신상에서 하자 <웃음> 일로 날라와봐 일로 날라와봐 <웃음> 미치겠네 이거 지면 마크 <웃음> 접는다 한펜이랑 라미도 한번 붙여보고 싶은데 아, <웃음> 아 <웃음> 저걸 어디까지 <웃음> 누나 한번더 주면 안 돼요? 야 정말 범불 하나 남어남 자, 시작. 누나 대본대로 요 대본대로 해요. 오, 맞는 데한테. 방금 드리브야잠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와, 한패니 방금 무빙 봤어야 되는데. 놓 두분대로잘 해줬어요 그만 하죠 그만 하죠 하하 <웃음> m <웃음> 려서 못하겠네 파이럴 매치 한펜 드루람 그러면 세투원스 스타트 오케이 아미님아미님 나보다 어리잖아 저보다 어리잖아요 발소리 듣고 피했죠? 발소리 듣고 피했죠? 어어어어 <웃음>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정말 두분다 못하시네요 <웃음> 야 봐준거라는 생각 안 드냐? 안 <웃음> 아, 졌잖아 경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웃음> 어, 벌써 싸우는 소리가 나요 와우 <웃음> 잠깐만 나 이거 옮겨. 옮겨야겠다 이 사람 어! 어옮기는 순간 어! 현재 사망자 15명입니다. 사망자 15명 벌써 반 그냥 갔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어... 여기서 혼자 뭐 해? 이 정글북 찍고 있어 어... 진짜로. <웃음> 뭐 하는 건데 이거? 서로 자강 도청인 이 상황. 한 대도 한 대도 서로 못 맞췄어요, 지금. 어, 한 대. 그 뒤로 쭉 가. 거, 그 지금 그 방향으로 쭉 가야 돼. 음. <웃음> 어,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오, 어, 어, 어. 어 피해주고! 오, 오, 좋습니다! 어! 오. 어. 아하! 오! 이거를 이렇게 이겨내고. 지금 이분 본 거, 제가 본 것만 3킬이거든요, 거의. 음, <웃음> 이 사람 저거네, 실룬캐네, 실룬캐. 오, <웃음> 어, 대박. <웃음> 대박. 와, 대박. 점프해서 총알 피했어. 오오오오 <웃음> 들어가. 야야 야, 진짜 리얼 전쟁이다. 어, 몰라요. 어디 아직 어디 왔는지 몰라요. 눈치 봐. 아어어 잡아. 뒤 잡아서. 뒤 잡아서. 와! 아! 와! 어 근데 어 근데 잡해서 잡해서 잡해서. 와! 와우 와우. 이름이 안니까 이름표가 없으니까 어디 지 모르거든요. 오 맞았다. 백점자. 맞았어. 이게 야 근데 와우. 백종장 저 친구도 아주 잘하는 친구던데 어이! 어때 네. 장전! 장전 타이밍! 장전 타이밍 안좋게! 오, 어, 나무를 사이에 두고! 어. 오 좋습니다! 와. 오 와리가리 와리가리? 오 좋아요! 우와! 야 장면 대박이다 건물 하나하나 유리창으로 다 확인하고 있어 오! 만났다! 오! 아까 그 사람이죠? 어허! 자 6발 오, 섯발다썼어요 여섯 발다썼어요 장전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전진을? 장전하면서 앞대시 아! 어어. 어! 적극점. 와, 야 대박. 저 아, 어, 어, 어, 어. 오. 자. 상대방 총알이 빠졌거든요. 장전 소리가 들려요, 지금? 아! 어! 아, 이거! 어, 어, 어. 아, 유창두개 날아가면서. 어, 어. 아, 아, 아! 아세이커 아! 포세이큰! 아하! 발로란트 프로 선수 중에 포세이큰이라고 있거든요? 니카파네니카페아 근데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해안가 쪽으로 우리 스타팅 포인트에서 서서히 만나는 걸로 하죠. 남으신 분들. 아 그럴까요? 강변 콜 떨어지자마자 지금 포세이큰 미리 자리 잡고 있고요. 아 지금 회색 정장도 강변 도착했습니다. 속속들이 모습을 강변에서 보이고 있는 마피아 아하 여기에 어또 왠지 굉장히 약간 뭔가 방구석 히키코모리 같은 패션을 한 우리 여자 선수가 어 지금 강변 도착을 어 이거 이거 AI 아니에요? 움직임이 어, AI 어, 아, 오! 지금 총소리 총소리 양각! 양각! 양? 지금 본인 양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선수 혹시 누가,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도망가죠도망가죠 도망가죠. 이거 아, 가지만 앞에 있어요. 야 일로 갔는데 또 있어요. 또 도망가요. 오, 또 있죠. 또 도망가요. <웃음> 가지만 강변으로 와. 강변으로 와. 강변으로 와. <웃음> 돌아가. 엽각. 아 근데 오, 못 맞춰. 오, 오. 아하. 소세이크 아, 여성분 맞거든요. 오. 와. 오. 한 대씩 나눠 맞았어요. 은근 잘 쏴요. 지금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까이, 가까이, 거리를 쓰기면서. 아이고 역시 본체는 진사였다강사가 강하다. 어 끝났나요? 이대로? 회색 아, 정장없나요 회색 정장 남아 있습니다. 울레님도 있습니다. 울레님. 아 그래요? 아정 정글북. <웃음> 정글북님도 아, 있습니다. 아 정글북 다다 있나요? 쳐친 그 것처럼 위장. 어 버틀러 있어요. 봤어요. 버틀러 봤어요. 회색 정장. 와야 근데 진짜야. 어 무빙 한 다음에 이거 멈췄다 쏘는 거 거의 진짜 발로란트의 모습인데? 타잔데 스카이패밀리. <웃음> 타잔데 스파이 타잔데 스파이스이 어. 어. 만나보. 만나보. 와 역시. 오, 오, 오. 오 나무 하나. 나무 하나 사이에 두고. 어 오히려 전진. 오히려 전. 어. 아. 총 총쏘 총법을 몰라요. 총쏘. 세이프티모드 해제를 안했어요! 그래. 세이프티모드! <웃음> 총이라고는 일절 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라스트 맨 스탠딩 원앤온리! 회색정장! 황혼!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러면은 우리 황혼부터 먼저 고민없이 이쪽으로 오나? 에헤헤 아, 잠깐 만토봐 어, 어. 일로 오면은 우리가 이뻐해 주지 아니 연지가 있는데 여기에 형원씨아 이쪽으로 와야지 아, 아하음뭘 모르네 아 감없네 다래좀 뱉고 말하라니까하하하하 <웃음> <웃음> 어, 어. 저기 가면은 이제 니코틴이었어 쪽으로 와야지, 와야지 저쪽으로 가면 안되지 어 <웃음> 빠틀러가 <오, 웃음> 그 다음에 내가 눈여겨봤던 사람은 아무래도 포세이큰 나에게로 미인화 <웃음> 지금 이제 미인계 써야 될 때. 미인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방금 방금 방금 <웃음> 봤어? <웃음> 여기 여기서 봤어? 미안하다고 고개 끄덕하고 그냥 가는 거 봐. <웃음> 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웃음> 미인계 통해서 반대로 간거 아니야? 연비가 눈여겨본 사람 있습니까? 야 검은 머리 나오세요. 코난 범인. <웃음> 아 초, 어, 그 번민. 코난 범인이 아마 초반에 킬 냈을 텐데 한번 선택. 맞아요. <웃음> 아이, <웃음> 어, 연비가 <더> 아니 연비가 <웃음> 눈여겨봤는데 이쪽으로 와? <웃음> 와저 배신 우리 영어 필살기 보여주시죠? u n 인 o 긴긴 i s a 개인기 개인기 실 <웃음> n 캐랑 백정장분두분 나와주세요 어 오, 맞아 오, 맞아 어주주저 없이 오! 그냥 오 d a 실룬캐 내가 하다 아는데 하다. 밥을 잘 만들어 근데 2등은 왜 아무도 안 불러요 근데 그분은 농사하시는 분이라 <웃음> 어, 정글북 근데 한번 나와봐요 어, 정글북 필요해, 필요해. 한번 나와봐 저분은 근데 고민을 안해? <웃음> 아니 농사도 농사인데 저분이 그한 팬이 광팬이라가지고 맞아 맞아 3세째째 나오세요 아 이거 농사 파티네 딱 봐도 잠깐 아, 일났네 근데... <웃음> 내가 제일 아. 처음에 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봤어 음흠. 잘하더라고 아 맞다 저기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잘해요 이 친구 이 친구 나오세요 근데 이 친구 내가 알기로는 그냥 연비 빠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지 <웃음> 오히려 <웃음> 잠깐 들어봐 들어봐. 어, 올라가지 말고 아, 아, 듣지도 않아 했어, 지금 어, 들을 네. 생각이 없어. 들었어. 이거 설득할 수 있어. 오히려 상대 팀으로 간다면 연비는 납치하면 바로 당신께 되는 거예요. <웃음> 어? 맞줘 <맞아>. 그래 <웃음> <왜>? 납치하면 <웃음> 당신 거야 그때부터 연비님 꼴류. <웃음> <웃음> 내 비서야 돼. 빨리 올라와. <웃음> 생각해 봐. 생각해 봐. 저분 잘해. 말할 필요 없어. 이분도 근데. 잘 싸어요. 예, 예. 내 봤어. 아, 맞아. 나 얼굴 기억해. 생긴거는 너무 못 싸우게 생겼는데. <웃음> 야, 잘 싸운다고.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 잘 싸웠어. 얼굴 비어 있어. 와, 아, 살려 영해도 아하, 이거를 어? 밀당을 아, 잠깐만. 와. 근데 마음이 그래. 야 아, 이거를 어몇분 하는 거야도 다리가 두고 또안 들어와? 오케이 떨번아쫑쏠뻔 했네. 아 진짜 쫄아들 뻔 했네 오케이.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일단 팀한번 골라봐 쿠로미 <웃음> 이거 라미 애착 인형 필요해. 오 어, 이거 뺐자어나 이거 뺐다. 뺐자. 어, 뺐자. 빨리 <웃음> 한면 애교 부려. 안 혹시 혼자 오셨어요? <웃음> 여보 혹시, 여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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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알아서 옆에 맞춰준다 옆에 알아서, 옆에 맞춰준다. 옆에 알아서 옆에 맞춰줘 여덟 어 여덟 여기 여덟 그러면 여기? 이대로 올라가서 네.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이대로 올라가서 한 번만 채워보세요 왜왜왜왜 <웃음> 실화냐? 바닷속으로 빠지는데 뭐야 <웃음> 아니 얘들한번한번 가면 되잖야 어깨빵 당했니? 어 여기에서 네. 두명 투디가 일단 원하는 사람 하나 골라주시죠 이분으로 어, <웃음> 외모 봤다. 이거 외모 봤어. <웃음> 아, 하, 일단 오케이. 한탐 골랐네. 그다음 한명 더. 그러면 어, 나 우리 팀으로 오고 싶다. 오, 오! 어? <웃음> 자진해서 <웃음> 뭐야 이거? 한편이지 또. 우리 쪽에 너무 쏟았더라고. 깅깅깅깅 당기 <웃음> 팀. 그다음에 낙담물통 낙담물 또 낙담물통 뭐야 이거, 이 씨. <웃음>